생각도 들어요. 각힌 가 하나, 얼티밋 형님 하나하나 하나 그냥 이렇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꽁꽁꽁! 뽀뽀뽀! 와와 미쳤다 이거! 어... 퇴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깡깡깡깡! 4 18만! 파까지 77만! 어, 지난번에 1000만원 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굿, 반갑습니다. 아, 제가 각성킹 어 성물 리뷰 오늘 두 번째 가보는데요. 지난번 이제 각성킹 자체를, 지 자체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옛날 같은 초살이 나오는가. 사실 그 정도 초살이 나올 만큼 딜은 잘 나왔어요. 그러나 상대들도 워낙 좋은 캐릭터들이 많아이 나와서 얘가 버퍼로서 더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거죠 어, 그래서 말이죠 자신의 주피 15% 증가가 있겠고 그걸로 한번 후두둑 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아군들한테 보망막이 보마, 쳐질텐데 그러면 그 아군들의 기본 능력치가 15%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오늘 가볼 덱은 바로바로 짜잔 이런 덱입니다 각킹 얼티미 초살덱 이런 쪽인데 원래는 랭업을 올려서 형님이 이성 두 장을 썼다면 이번에는 임마 전책이 두 장, 전책이 한장 이렇게 세 장을 처음에 써보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와줄지 궁금하군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일단. 척 소웨이 폭스 폭스 폭스 이거 자체도 원래보다 세졌고 19만 0천이면 얼추 20만 호도도도독 이 21만. 수학형, 뽁뽁뽁! 쿵쿵쿵! 41만 9천? 야, 세장 합이 100만쯤 되는데? 거의 첫 턴에 필살기 한대 맞은 느낌일 텐데요, 상대는. 다만, 이제 끊어서 맞으니까 근타르가 들어있는 애는 안 죽겠지. 그런 느낌? 상당한데요? 지금,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킹을 제거해야 된다고 느끼셨는지, 막, 후드를 쳤거든요, 가킹을 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확 크다. 퍽퍽퍽 하고요. 촉촉촉 하는 거야. 툭식툭식흙 툭식 차단당해 가지고 12만 4천 <웃음> 자 이거 갑니다 크레이지 브퍽퍽퍽푹푹푹 42만 7천 이건 어떤가 툭툭툭툭쑥깝 퍽식 툭툭툭. 흙 까지 40만 그냥 우우형형이살살 <웃음> <살고> 싶어 어야 <웃음> 야, 야, 우리 형님 만 겁나 세시네. 근데 우리 형님 저도 우리 형님만 40만 40만 40만 40만 4 아막 깔집니다. 막 깔려요. 이거 삼성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저 쪼끄다 가고 삼성은 이 <웃음> 상당한데? 자, 끄다 가고요. 크레이지 크로미뇽. 족족 죽이 오! 한 명한테 30만. 합이 90만 나왔겠는데요. <웃음> 미칩 겠다니까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야, 오랜만에 쿄처젤인가? 쿄처젤에다가 제일 센 사람 두 명,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어 그냥, 어, 일단, 일단은 요 설명서대로 가도 계속 괜찮은지 한번 그냥 검증해 볼게요. 왜냐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각킹가 하나, 얼티밋 형님 하나, 하나, 그냥 이렇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꽝꽝꽝, 어. 뽀뽀뽀! 우와! 와,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새로운 발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뭐야, 지금? 야, 첫 턴에 한 100만, 합이 100만씩 뽑는데, 첫 턴에 합이 100만? 합이 100만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근탈을 안 들어있는 애는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올 마신 덱이면 좀 얘기 다를 수 있어요. 연옥 이 굴레 3명 다씌어져 있으면. 그건 좀 다를 수 있고, 그거 아니고는, 야, 와 사람이야. 와, 와,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 어, 재소...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게 새로운 초살댁이 나왔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야 깍킹 지가 첫장쓸 때도 지한 주피 증가고지두 번째 장쓸 때는 지한테 주피 25%에 지금 성물 15%에 기본능력치 증가 15%까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얼티미 형님도 전체기 쓸때 주피 25%에 기본능력치 15% 증가까지 받은거지 그냥 또또 또 그냥 그대로 냥그 가볼게요 공식대로 이것도 원래 때에 비해서는 1 5퍼 증가됐고요 주피 여기서 쇼피 25%도 받았고 또 기본능력치 25% 더 받았고 퉁퉁퉁퉁쿵퉁와 퉁퉁퉁. 안죽었다 376,000 약간 치명 팍팍팍 하는느낌 조금 약간 덜하던데 팍팍파에서 40만이 터져야 죽는 것 같고요 안 터졌어요 어좀 다른 형태로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다른 형태는 뭐냐면 다음판은 제가 다른 걸로 가볼게요 다른 게 뭐냐면 각킹 한 장, 얼티메 형님 전체기 한 장, 직원 한장 이렇게 하면 더 짜릿할 것 같거든요 아, 혹시 모르게 2성으로 만들 수 있을게요. 지금 궁도 만들어지는 데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궁, 궁, 궁. 확실히 지기자 퍽퍽. 와, 안 그랬을 때 1성, 2성 해소됐을 것 같아. 아, 그럴 필요 없구나. 다 죽는구나, 이번에. 다 죽어요. 퍽퍽퍽퍽퍽. 40만에. 뭐그 64만까지. 오케이? 와, 시원하다. 오랜만에. 진짜 스트레스 개잘 풀리지. 무슨 트레이아니 모논이 질질거리고 쳐앉았다가 오 각킹 소섭에 각킹 넣으셨네 각킹 성물 있으신가? 창이 오! 형님 잠깐만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꽝안 날아갔다 <웃음> <웃음> 형님 무서웠잖아요 들어갈게요 파이널 크로미너스 뭐기적지 공격. 야야 이래 이거 맛있다. 막간지다 이거. 어? 어?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오각킹거두 장. 어 다른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합시다. 연맬리 있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가고 어연맬리 없을 때는 그냥 이걸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견딜 수 있겠나 이거. 와, 센데? 제법? 어? 자, 어? 푸푸푸! 어? 푸푸푸! 푸푸푸! <웃음> 저, 툭툭툭, 툭툭 와. 저, 얼티밋 형님 한 분만 남아겠지 그지? 직원 아껴놓을 게 좋잖아. 임마, 이제, 딴딴한 놈은 낫지 않았잖아. 딴딴한 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콕! 찔러야 된다. 어? 아, 근털은 음, 없지. 근털은 앞에 썼을 테니까. 근데, 탁구닥, 탁구닥, 탁구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아, 패가 <웃음> 아, 좋은 게 많네. 일단은, 각킹패도 좋고, 얼티밋형패는다 좋기 때문에, 그냥, 패가 좋은 게 많네. 이 찌밥, 이거, 이거, 어? 4대 천사, 임마만, 안 깔딱거리면 되는데, 응? 음? 잠깐만. 저 형님, 궁을 못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았을 거예요. 이렇게 막았을 거고. 아, 좀 쎄한데. 막았을 거야. 그냥 들어가! 토토토토, 어? 야, 큰일 났다. 지겨놨던가. 형님, 세게 찔러야 돼요. 쿡쿡쿡쿡! <웃음> 야, 진짜, 직원은, 실망하는 법이 잘 없네. 쿡쿡쿡쿡! 와! <웃음> 와, 내가 요즘, 이 맛을 너무 못봐가지고 약간 쫄아있나봐 딜계산이 약간 좀 소극적이 돼있어 내가 어? 자 우리 형님 갑자기 화나셨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우리 형님은 우리 형님을 잡아드려요 실례가 아니다 이렇게 오나이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되게 시원시원해 어우. 야 각킹을 버퍼로 내세워가지고 할수 있는 아이디어들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게 두 장이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요 요거 요거 한장 쓰고 요렇게 가고 찔러버릴까? 연맹 나왔으니까 찔러버릴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아하하하하하하 더세이 <웃음> 이제 척크닥 척크닥 척크닥 자 버프 받고요 보호막이랑 버프 다 받고 워! 와야여기 죽으면 어떻게 해? 인마! 우웨어어 쿡쿡쿡 여기서 죽어줘야 수치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수치가 4 2 9 0 0 한.. 63만, 64만쯤 나왔겠는데 64만 와.. 신개념 초살댁이 나왔다 끄 일단 가킹이 말랑말랑하다는 것도 좀 있고 카킹 선물도 있고 하니까 카킹이 타겟팅이 많이 당하네. 그러면 근타를 카킹한테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초사를 더 세게 하려면 멜리를 넣어서 공격력 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는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카킹에 초살력을 더 올릴 건지 아니면 뒤로 갈때 운영을 더 잘할 건지 운영을 더잘하려면카킹한테 근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턴에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꺾어놓고 시작하려면 각킹이 그래도 멜리 인연이 좋을 것 같고 비텔린이 진짜 단단하다 그거 세개 맞았는데 안 죽었네요 자 엘리야 수고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덱들을 실험하느라 너무 외로웠어요 어? <목> <목> 속 시원해. 오 그렇죠. 아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덱도 한번 만나야지. 어 근타로 들어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십 봅시다. <웃음> 근타로 들어있는 해물 로나는 무서워요. 미리 좀 퇴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깡깡깡깡. 48만. 팍까지 77만. 저 오늘 하이라이트 많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많아요. 맞나 <웃음> 어? 초턴이 합이 얼마였어 방금 그러면 어? 그걸로 제 제목 나가야 되겠다 자 우리 킥 퇴근해도 돼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딜뽕 하나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그 다음 마지막 딜뽕입니다 이건 어떤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맛이고 <웃음> 이 게임은 이마시어